사실 이 질문은 MBTI 유형과 상관없이 무조건 예스입니다. 이건 인간의 1차원적인 본능에 해당되므로 얼굴 안 보고 연애하는 건 분명히 다른 속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ISTJ도 외모를 본다고 해도 1순위 요소는 아닙니다. ISTJ가 중요시하는 것은 상대의 건전한 마인드입니다. 인생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재테크 전략을 갖고 있고 인생 설계를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궁금해합니다. 만약 상대의 대답이 ISTJ 기준과 부합한다면 ISTJ는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하면서 적극적인 취조를 시작합니다. 취조를 당해도 어느 정도 쉴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생뚱맞은 답변만 하지 않으면 취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Onul Doshi Chung Ha Jushi y a s <laughs> u g a m Su h a b n a d a Dukdak. Jye Yeung San Yul Tong Ha Istjywa Ui Hon i n Shingo Ha Shigil g i One h a b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 e a b d Ha s h i Mayan. Secret Yeung San. Bon i n d u n g Fan Yeung San. Vlog. ASMR d o o n Total n e g a j i Benefit Yul Nul Il Suitsubnada.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 g a e a d Ha Juseyo.